돌려봐. 어? <웃음> 저기 누구야. 저기 누구야. 엄 <웃음> 아이고 반가워. 아이고 반가워. 아이고 반가워. <웃음> 멋쟁이들이 만났네. 멋쟁이들이. 우다, 우리 맛있는 거, 맛있는 거 사러 갈까? 또 유모차도 사러 갈까? 너울아! 너우리도 맛있는 거 사러 가자 우오갔다 우리 이제 가자 그거는 앞바퀴일가됐면 밖에 나 <user voice. 웃음> 너무 좋아. 어나해 가지고 근데 전까지 똑같는데 이게 말이 나지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어, 댓글 남겨 주세요. 사사 사랑을 지아. 늘 사랑을 지 못끼네 네못네 제가 응? 이에요 응? 잡아야 되지? 아, 네. 어느 쪽에 이름나 드릴까요? 이게 뭐야? 예쁘다, 예쁘다. 지나가는 곳이라도 하나 어, 까 지나가는 곳이라도 지나가는 곳어 고마워 여기다가 어 오케이 <웃음> 잘먹다다한번됐다 그냥 먹어 맛있 맛있다. 맛있맛있다다맛맛있 나이고, <웃음> 하이파이, 오치, <오오취. 웃음> 하이파이, <웃음> 오치, <오오취>. 와, 허무스, <흥분했어. 웃음> 하이파이, 하이파이, 오치, 귀여워, 잘 먹겠습니다. 전무 못 된다면, 응, 빼고 먹게, 음. 야 진짜 맛있다 어. 맛있어? 응 음. 음. 맛있지? 음.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음. 맛있지? 크림치즈 음. 음. 섞어 생크림 같은데? 음. 이 누가 자꾸만 여기 치는 거지? 어? 이.. 아.. 근데.. 응 이거 왜 자꾸 치는 거야? 아저씨 고맙죠? 이거 오픈히 먹는 거 아니야 아직 밥 먹을 시간도 남았잖아 어 진짜 맛있다아 어, 진짜 맛있다. 피나 어, 우리 가자! 우자우 아! 어! 어! 어! 이 이게 누야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이음 기타 어자띵가세다 감사합니다 <목소리도> 뭘 이렇게 귀엽냐? 지게 으지게 밤,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попробуем, п 베트남 토분이에요. 여기 보면은 보시나요? Made in v i e 이 베트남 토분인데 이 베트남 토분이 되게 이렇게 흙 같은 게 자연스럽게 묻어있고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하나 샀습니다. 이거는 그냥 기본 이런 모양의 토분이에요. 색깔이 약간 다르네요 <웃음> 지금 배송올때 박스안에 들어있어서 이게 약간 펼쳐지지 않는데 나중되면 예쁘게 펴지겠죠? 이렇게. 이렇게 번갈이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갈까? 갔다 우리 이제 갈까? 이제 이제 까까 네가 열 거야? <웃음> 힘이 응. 없네. 힘이 <웃음> 어, 진짜 힘이 없네. 어, 힘이 힘이 없 힘이 없네. 힘이 없네. 힘이 없네. 힘이 없네. 네 힘이 힘이 다힘들어 그늘에서 쉬는 거야! Thank <laughs> you. 누구야? 동동아. 뭐 먹고 싶어? 음. 음. 아먹어으면데 음. 음. 뭐 같이 먹으니까 인데 응. 너다 찍혔다 지금 올라가는 거 지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우 진짜 충격. 그때 그러면서일 년에 못 죽겠어. 갖고 아 이거 이었다야. 아, 나는 책임 는 사람이야. 그때 그게 약간 꼭 봐야 되는 독특한 조차도 어. 그랬잖아. 그분이 돌아온 게 되게.